안녕하세요. 팟도사의파비앙입니다 <웃음> 지금 제가 김사에 다른 분이 들어와 계셔서 매우 쪽팔리는 상황인데 그래도 영상을 찍어낸다는 신념 하나로 찍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산 거는 소니의 WF-100XM3 0 그러니까 블루투스 이어폰인데요. 제가 이걸 분명 일주일 전에 다른 거 샀던 걸리게 가신 분들이 있을 텐데 왜또 샀느냐 제게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번에 또 새로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두 배로 들었고요 어쨌든, 포상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포상지에는 뭐 여러가지가 뭐 적혀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노이즈 캔슬링이 된다. 소니 뭐 상품명 적혀져 있고, 여기 알렉사랑 뭐 구글 어시스트가 된다. 블루투스 몇점 몇이다. 6시간에서 18시간까지 된다. 뭐 와이어리스, 노이즈 캔슬링 등등등 적혀져 있고요 요 밑에 보시면, 뭐, 한글로 설명이 적혀진 부분도 꽤있고요 뭐, 2020년 1월에 만들어진 것도 적혀져 있네요. 뭐, 이거, 바코드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뜯어버리면, 뭐, 이거 인식을 할수 없으니까, 패스하고, 뭐, 가리진 않을게요, 이 그리고 여기, 뭐, 소니가 설계한 고성능, 잡음제거및 고급 뭐, 어쩌고저쩌고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여기에도, 뭐, 케이스에, 뭐, HD, HD 통합음질, 뭐, 기타 등등, 뭐, 여러가지 적혀져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다 나오니까 굳이 제가 설명하신 아닐게요. 그리고 이제 포장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비닐 포장인데, 그냥 비닐 포장이나 손으로 그냥 싹 벗겨버리면 될것 같네요. 여기 보증 스티커가, 여기 보증 스티커도 여기 붙여져 있는데, 이건 어디 붙여야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뭐 박스에다 붙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거는 일단 빼고 일단 어, 어디도 빼야 되니 이렇게 빼면 되는군요. 네, 옆으로 빼시게 되어 있네요. 옆으로 빠지게 되어 있고 안쪽에는 뭐 별다른 거넣고 여기 일단 뭐킥 차지가 킥차지, 킥 차지 킥킥 스타트 가이드가 이렇게 딱 적혀져 있고요. 처음에 딱 보자마자 킥 스타트 가이드가 딱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이번에는 본체와 함께 어, 두 개의 이어버지가 딱 당겨져 있습니다. 일단 이건 이어버튼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밑에 내용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내용물을 빼야되는구나 일단 이거를 빼도록 하고 어 유닛이 꽤 무거운데요 내게 <웃음> 네 맞으려나? 어쨌든 유닛이 꽤 무거운데 밑에, 밑에 구성품을 보면 일단 킥스타트 가이드도 여기는 밑에 딱 적혀져있네요 이렇게 뭐 이런식으로 작동이 된다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서 뭐 이런식으로 다운로드 해라 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여러가지 이어팁들이 들어가있고요 제게 맞는게 있을지 모르겠다만 이어팁들이 여러가지가 들어가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C타입 케이블이 엄청 짧은게 들어가있네요 이정도장으면 못쓸것 같은데 어쨌든 엄청 짧은게 하나 들어가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사 설명서인가? 먼지볼를사용거가 들어가있습니다 아, 이거는, 뭐, 기에 어떻게 고정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적혀져 있고요 뭐, 이런 거는 그냥 끼다 보면 알게 되니까, 뭐, 노이즈 제거 및 기능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블루투스 페어링 방법인 것 같은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니까 테스트 하도록 하고, 소니, 뭐, 이거는 사용, 사용, 사용 설명서인 것 같네요. 사용 설명서인 것 같고,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다 넘어가도록 하고, 요것도 요것도 사용 설명서네요. 사용 설명서인데 사용 설명서 엄청 두껍네요. 네, 사용 설명서 엄청 두꺼운 거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다 이거 치워버리고 본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본체는 그냥 고급스러운 외형 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외형에 뭐 마감 같은 거는 역시 쏘니 거라 그런지 딱히 마감에 흠잡을 데는 없는 것 같네요. 마감에 흠잡을 데는 없는 것 같고. 유닛 같은 경우에는 유닛도 어, 상당히 꽤나 깔끔하게, 유닛이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유닛 자체는 깔끔하네요. 유닛 자체는 깔끔하고. 근데 유닛이 굉장히 크네요.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큰데, 일단 이게 제게 맞을지가 의문이긴 한데, 뭐, 어쨌든. 한번 나중에 쓰고 한번 후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어, 여기서 미리 공지하겠는데, 를 어, 만약에 이게 제기안 맞을 경우, 어떤 이어팁도 제기안 맞을 경우에는 이걸 팔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후기가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1, 2주 후에 후기가 안 올라간다 하면 제기안 맞아서 다른 사람에게 판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만 여기까지 팝도사의 파비앙이었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요. 안녕.